안녕하세요 레플릭스 동구형 입니다 1990년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대흥행으로 스파 관련 콘텐츠들이 쏟아지는 시대였는데요 일본에선 스트리트 파이터 애니메이션 도 나왔죠 어린 시절 비디오방에 있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2 빅토리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만화방엔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풀컬러 만화책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리트 파이터 2 빅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 빅토리의 감독은 천재 애니메이터로 알려진 스기 기사 부로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기 1년 전 스트리트 파이터 2 극장판 단편 무비를 만들어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출리와 발로구의 결투신 그리고 베가, 유켄의 대결 장면은 현재도 명장면으로 평가받죠. 이 작품은 실제 게임에도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베가에게 세례된 캐이 게임 캐릭터로 정식 수입되었고 마지막 대결 장면도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에서 재현되었죠. 스트리트 파이터 4의 보스 세스는 이 작품에 나온 격투가들의 기술을 수집하는 사이보그를 모티브로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단편이기에 여러 캐릭터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장기 F, 블랑카, DJ, 썬더워크 등이 엑스트라 정도로 출연하죠. 고우키는 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장편 애니메이션 스트리트 파이터 빅토리 방영 소식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인 유부터 게임 원작과 다른 성격, 외모를 지녔으며 17세란 어린 나이로 등장합니다. 동물인 켄에게 초대되어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켄은 원작처럼 엄청난 대부호가의 후계자이며 오늘 물 쓰듯이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유와 함께 빠이들어가 직원에게 100달러의 뇌물을 주고 미군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기까지 하죠. 이때 미공군 특수부대 아사 가일에게 참교육을 당합니다. 이 계기로 유학케는 수행을 위해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홍콩으로 가 출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출리는 원작과 달리 형사도 아니며 여행 가이드 알바를 하는 15세 소녀입니다. 그리고 켄의 돈질에 넘어가 연인이 되죠. 출리의 아버지 도라이는 원작처럼 섀도우를 수사하는 인터폴 형사이자 권법의 달인으로 나오지만 뜬금없이 폐롱의 스승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헤이롱은 출리와 어릴 적소꿉친구였다는 설정도 있죠. 사가트는 뛰어난 무에타이 챔피언이지만, 두 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며, 눈도 멀쩡합니다. 유아켄에게 파동권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놀랍게도 달심이죠. 이 작품에서도 고우키는 배경맨 취급당합니다. 감독이 고우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마이크 바이스는 인터폴의 스파이로 지능형 캐릭터로 등장하며 케미 하이트는 원작과 생김새도 다르며 배가에게 세례되지도 않았죠. 바이슨에게 고용되어 출리의 아버지 모라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전작에 짧게 등장한 케미의 모습이 더 퀄리티 있었죠. 장기의 푸는 원작과 달리 무식한 악역으로 등장해 사전권을 쓰지 못하는 류를 납치합니다. 찰리 네시는 스파제로가 나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발로그와 베가는 원작 제현이잘 되어 있습니다. 발로그는 이중생활과 변태 같은 성향을 잘 표현했고 베가도 류에게 관심이 많은 악당으로 잘 묘사되어 있죠. 스트레이터 파이터 2 무비판에선 팬이 베가에게 세례당하지만 이 작품에선 유아출리가 베가에게 세례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설정이라 그런지 게임에도 적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장편임에도 단편보다 캐릭터들이 적게 나오는 편인데요. 무비판은 엑스트라성이지만 짧게 짧게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스팟 빅토리는 장편임에도 캐릭수가 적으며 너무 루즈한 전개와 캐릭터들의 원작 파기 때문에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로 이 작품을 접했는데요. 누가배가에게 파동권을 쓰기 위해 길을 모으는 데만 한 편이 걸려 잠이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드래곤볼 뺨치게 질질 끄는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팬이지만 현재까지도 애니가 특촬물보다 재미없다는 편견을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실제 당시 일본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었던 짱구에게 시청률로 밀리며 조기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스트리트파이터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아 더이상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스트리트파이터5는 그만 우려먹고 새게임이 나와 다시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이군요. 다음편은 스트리트파이터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